진안 해도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바로 그냥 아, 바로 감사합니다 맞아요. 하고 막와 제가 진짜 <웃음> <웃음> 네 진짜 와 이거 꿈만 봤네요 네, 진짜 나와, 네 아. 컴백하는 것도 정말 시간이 네요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자, 감사합니다 누가 셋 세트 뮤직뱅크 K 차트 1위 발표문에 남겨주고 있는데요. 아, 솔직히. 아, 난 너무 즐거웠어요. 과연 1위는 누가 선택해지 점수 공개해주세요. 디지털 음원 점수, 방송의 수 점수, 케이팝 벤츠표 점수, 음반 점수, 소셜미디어 점수.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아니 아니, 아니. 아 어, 감사합니다, 네. 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아 멘트 멘트 달리 반응. 일단은 정말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우리 플래닛 고도 해봐 그리고, 그리고 활동이 일주일밖에 못 해가지고 이렇게 이, 대신 <웃음> 영상을 그 나가리 <나간이 웃음> 느낌 사격 드는 데 이거 어떻게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 댄서분들 등등. 가장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 내 네, 노래 주세요 여러분들 감사드니다 렛츠고 주세요 뮤뱅 i 이 f h t n g h 등 아, 뉴지스 분들 너무 높아. 아, 수구배 아 수구배 잘 수구배 잘 수구배 잘 수구배 너무 높아. 아, 쥐지스아좋아좋아좋아쥐아아들분 분들 가 한 번씩 소연 부탁드릴게요 이게 3주 연속이게 가능한가요? 3주 연속이야 지금? 3주 3주에서. 연속 3주 연속입니다 어, 리플카 신기하네요 캐럿들 진짜 너무 감사하고 번함을와이 와. 나오네? <웃음> 누구세요? <웃음> 누구세요? <웃음> 누구요 <누구시겠네? 웃음> <왜요? 웃음> 캐럿들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3주 연속이라는 게좀 쉽지 않은 인데 우리 캐럿분들 덕분에 정말 대단한 걸이은것 같습니다. 대박.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사랑해요.